오늘의 게임은 타답 시.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많이 남겨 주셨는데요. 댓글 중에 고르지 않았네요. 그러 보니까 <웃음> 댓글 중에 안 골랐네. <웃음> 어? 아 근데 댓글 중에 뱅 얘기가 많았는데 뱅은 저희가 다음 번에 아주 진득컨이 해드릴게요. 저희 뱅 진짜 잘 하거든요. 약간 과몰입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의할 게임은 제목이 뭐죠, H 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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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설명 안 듣고 제 옆에 대머리 있었어요 선생님. 자 썼어요. 얘가 쓴 거예요. 뭐 이따 헷갈려서 물어보는 분들은 죽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손에 범인 카드가 있는 사람은 범인이에요. 음. 어, 범인 카드는 자기 손에 모든 카드를 다 털고 마지막에 범인 카드를 내면 승리고요. 어. 공범자는 그 전에 공범자 카드를 내서 내가 공범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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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과 시민의 승리. 오케이 오케이. 약간 마피아. 근데. 어. 손에 알리바이 카드가 있다면 범인 카드를 안 내도 돼요. 아. 투디야 이해했지? 나 어. 아. <웃음> 나 <웃음> 최초 발견자. 접니다. 최초 발견자는. 음. 음. 사건 음. 브리핑 해주십시오. 저는 어둠 속 술을 마시고 걸어가고 있었고. 왼쪽의 골목을 본 순간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똥을 싸고 있었어요. 아니 변싼체로 확인, 확인됐고. 다음 뚜르디. 그러니까 제가 용의자인 거죠? <웃음> 아 용의자는 아니고요. 그 내장 중에 아무거나 내고 싶은 거 내시면 됩니다. 사실 범인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보 공작을 할게요. 범인이었는데 정보 공격을 한다는 게 무슨 말? 이야자 모든 플레이어는 자기 왼쪽 사람한테 자기가 원하는 카드 한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하는거 보세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넣어드릴게요. 한 명을 네. 지목해서 둘이 카드 교환을 하는 거죠. 아똥 아, 네. 냄새를 잘 맡은 캐빈 씨 아, 저랑 교환해 주죠. 요거를 드릴게요. 어, 여기다. 저는 무슨... 요거를 드릴게요. 여기, 여기, 오케이. 어허, 오케이. 얘들아.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무슨 소문? 그, 그 사람이 싼 똥이 1.5kg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자기 오른쪽 사람한테서 하나씩 가져오면 돼요 어 오케이. 넣어주고. 근데 오오. 그 정도면은 장기가 나온 거 아니냐고 지금 <웃음> <웃음> 많이 어렵네요. 먹었나 보지 한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청색치 H 의 패를 네. 나 바꾸자고 연비. 내가 정말 좋은 카차, 카드 카드를 줄 테니까 한번 이겨봐 이걸. 자식이. <웃음> <웃음> 이 자식이.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헐. 아하 나 말고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니. 어 라미님이 한명 지목해 주시고요 일단 그 패를 어... 볼 사람을. 투디님. 응. 투디 2D 라미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는 키보드의 B 키를 눌러서 눈을 가려주세요. 와와 이거 다 봤나요? 네. 그러면 B에서 손 뗄게요. 그거 한번더 누르면 치워집니다. <웃음> <웃음> 누르고 있었다고요? 나 계속 B 누르고 있어서. 저도 봤습니다. 이럴 수가? <웃음> 아니, 제 맞은편에 있던 빗솔 당신의 패를 봤습니다. 어? 이거 그러면은 그냥 공개적으로 싼 건데 저 사람? <웃음> 지가 쌓아놓고 지가 저러는 거 아니야? 제발 저리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반인이에요. 무능력입니다. 다음 분 하시면 돼요. 예. <웃음> 저는 근데 아는 게 없습니다. 전 그때 그냥 집에서 빼빼로 먹고 있었어요. 어잉? 아하. 저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 그 사람이 <웃음> 전날 불닭 볶음면을 먹어가지고 시뻘건 똥을 싸가지고. 아! 아! <웃음> <으아! 웃음> <으아! 웃음> <웃음> 자. 어? 이영상 저녁 6시 4 5분에못 <웃음> 올리겠구만 <웃음> 수작이영좀 부려봐야겠구만 와우 아 손패 한 장씩 넘겨주시면 됩니이 왼쪽 사람이라면 넘기면 아, 되는 건가요 도도예 아, 숨긴 다음 오이이저도목격상에서도이영야 아 그냥 대이고 아 쌌네 이 사람 에서네이빈님누서도이 알라비를 목격했습 헐! 아 어. 대로변에서 변을 봤냐고? 아왜 다들 그래서 봤냐고? 대로 변? <웃음> <웃음> 그래서 대로변? <웃음> 그래서 대로변? 저는 부모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둘이 눈떠. 어... 일어날 어. 시간이야? <웃음> 어. <웃음> 뭘? <웃음> 뭐야? 왜 아니! 왜 저래? 멍멍이! 뭔데? 뭔데? 아니 멍멍이? 멍멍이? 다른 사람 손패 중에 하나를 골라서 까요 어 만약에 그게 범인이 맞으면 멍멍이의 승리고요아 우와 범인이 아닐 경우에 멍멍이 카드는 그 사람 손으로 들어갑니다 음~~ 음~~~ 어? 아니 아 이거 버려야되잖아 아. 와~~ 히히. 제일 좋은 카드를 아이고~~ 야이 개!! <웃음> <웃음> 팩트 개맞음 ㅋ ㅋ ㅋ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제 친구였어요 <웃음> 같이 여어요 아니, 아니 망여네망여네 제가 망 망을 봤네. 봐준 거였어요 사실상 배신자 아니야? 망러분고 신고했으면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배신자네 <웃음> 죄송합니다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죄송하지만 소문을 하나 더 들었어요. 헐, 또 들었어? 아, 아 그게 사실 대변에서본게 아니라. 만! <웃음> 바로 앞에서 본 일이었어요. 아, 나 진짜. 아 진짜. 하하나 진짜. 아니, 투디 님, 저 아직 가져가시... 안 섞었어요. 제가 <웃음> <웃음> 대신 섞어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아, 섞었습니다. 네, 네. 와! 이번에야말로 찾나? <찬나>? 음, 오호호호호호호호호내 <웃음> <웃음> <이거라! 웃음> <웃음> <웃음> 손에 멍멍이랑 범인이 있었고요. 아. 연비님한테 <웃음> 범인을 넘겼고 이 카드 어, 아디바일 겁니다 아마. 야 연비야 망봐줬는데. <웃음> <웃음> 아, 자꾸만. 이렇게 <웃음> <웃음> 처음에 복선이 있었네요. 범인은 춤춘다 라고 해가지고 옆 이럴수가 다 최초 발견자 가지고 계신 분 내주시면 됩니다 아, 자, 아이고 사건 브리핑 어허.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아!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제가 <웃음> 길을 <웃음> 가던 길에 어떤 친구가 있는 걸 보았어요 뭘 하고 혹시 있어요? 그 친구가 똥을 쌌나요? <웃음> <웃음> <웃음> 그 친구는 무언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웃음> 절도 걸음쳤죠? 케빈님의 셀카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어? 셀카를 왜 훔쳐고 걸러니 갑자기? <웃음> 길거리에서? 아니 <웃음> 케빈님이 셀카를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걸 바지에서 셀카가 줄줄 새는 걸 제가 죠 어? <웃음> 뭔 소리 했는 <거야? 웃음>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씨 <웃음> 케빈님의 셀카가 줄줄 흘러내는 리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 저는 케빈님 거를 보겠습니다. 다 가렸나 보다 지금. 아하 오케이 그 세카가 얼마 굉장한지 모르겠지만 그 주고받아봅시다 좀. <웃음> 좀 욕심이 나네 그거좀 <웃음> 그 누구랑 <누구라는 웃음> 주고 받나요? 그 셀카 좀줘 오십시오 아잠만요 여기 있습니다 제 셀카 입니다 어? 다시 한번 주고 받을까요? 아하 여기 있습니다 역시 의 <웃음> 마음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킹반인이라서 아 일반인이시구나 예예 아 빗솔 예, 예. 소년이 말한다 뭐야? 다들. 소년초이다소카드는 어? 소년 어,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요 예 네. 그리고 범인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소년이 눈을 뜨라 그러면 눈을 뜨면 돼아 그렇구나 다들 눈을 감고 있어줄래? 그래요 자 그러면 범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눈을 떠줘 <웃음> 다시 눈을 감으렴 자 그럼 다들 눈을 떠주려 얘들아 그 소문들었어 <웃음> 케빈 님 셀카만 훔친 게 아니라 목욕탕 수건도 훔쳤대 <웃음> 악질이 구만 아주 악질이지 찾았어 이가다 내가 스탑했는데나 <웃음> 아, 아, 가져가지 말라는 줄 알았어 <웃음> 한장 주고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해빈. 아 주고받습니까? 아... 얼마나 대단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거든. 하고... 야그 셀카 약간 <웃음> 궁금하기도 하거든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대단하길래 다 훔쳐가냐? <웃음> 사실 그 셀카 두한 장이 아니래. 음. 보고야 말았습니다. <웃음> 이럴 수가. <웃음> 그 길거리에서 투디가 자주 걸어온다 다니는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단인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d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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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같다. 뭐였더라? 중간 셀 뽑자. 다 보여주는거지? 다보여줘 아. r i d Advisant, 들어왔다 나왔어 다어 왔다 나왔어 왔다 나왔어 어 진짜 개냐고 어 아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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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할아버지 <웃음> 명예! 맞아요. 할아버지 명예 어떡해! <웃음> 아이고~~~ 어허 어허 땡! 땡! 어허! 어허. 그래 네가 깨다 어? 아. 아.. 2판에 걔가 언제. 몇 명이야? 어.. 어. <웃음> 바로 그냥 개가 <걔가> 돼야 돼. <웃음> 바로. 바로. 아무 상 개가 됐어. 아, 았나 맞았나? 맞았나? 어때요? 키탁 키탁. 왼쪽 오른쪽. 왼쪽. 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왼쪽이에요? 뭐, 원하시는 거 가져가세요. 아니, 개가 어떻게 그런 탐문 수사를 합니 <웃음> 아! <웃음> 그래 가 <네가> 개다. <웃음> <웃음> 아, 이걸 찾네. 뭐, 갔다 올때 셀카 많이 찍어가지고 빛을 줘야겠다.